네, 안녕하세요. 구글 손준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앱스플라이어 손미선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, 오늘은 저희가 앱스플라이어와 구글을 활용해서 앱마케팅에서 ROI를 늘리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아직 이 데이터 추적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앱마케팅에 있어서 왜 데이터 추적이 중요하고, 그렇게 해서 추적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모바일 환경은 매우 조각나 있죠. 앱과 웹도 분리되어 있고 앱과 앱들 사이에 데이터 통용이 쉽지도 않습니다.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잡으면서 더 이상 쿠키가 활용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. 그러다 보니 예전에 PC 방식에서 하던 데이터 트래킹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모바일은 트래킹이 잘안돼 혹은 좋은 매저먼트를 더 잘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이제 오히려 모바일이 가장 측정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앱스플라이어 같은 서드파티 어트리뷰션 툴이 나와서 SDK 하나만 설치함으로도 데이터 앱내 데이터를 트래킹하고 그 데이터를 매체와 송수신하고 그리고 그를 이용한 데이터 활용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의 이런 흐름을 맞춰서 구글에서도 작년에 구글 앱 어트리뷰션 파트너 프로그램을 런칭하여 저희 같은 어트리뷰션 솔루션이랑 협업을 강화하셨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작년에 저희가 구글 앱 어트리뷰션 파트너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는데요 이앱 어트리뷰션 파트너와 함께 데이터를 추적하시게 된다면 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식보다 훨씬 더 쉽고 네, 간편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데이터를 더 추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추적된 데이터를 AdWords와 쉽게 연동을 해서 캠페인에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실 캠페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저들이 어떤 유저들인지 잘 저희가 더 이해를 할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유저들이 얼마나 저희 앱을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앱 안에서 주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많은 결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 마케팅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유저들을 주로 목표로 해서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소재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마케팅 의사결정을 또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 이렇게 구글 AAP를 사용하셨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. 첫째로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굉장히 간단해졌죠. 네. 네, 예전에는 전환을 각각 만들어서 전환별로 전환 라벨과 전환 아이디 값을 입력해야 되셨다면 이제 링크 아이디 하나만 입력하시더라도 전환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 저희 같은 어트리뷰션 툴과 구글 애드워즈가 포스트백도 강화하게 되면서 더 정확하고 수치 차이도 줄어들고 설정에서 오는 오류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장점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이벤트로 추적을 하게 되면은 이앱 데이터를 추적하게 되면 에드워즈에서 UAC 마케팅으로 UAC로 마케팅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. 그리고 기존보다 좀더 간편하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 A/B 툴 안에서 캠페인 이름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이어지는 비디오에서는 앱 마케팅에서 정확한 데이터 추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트래킹된 인앱 이벤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한 그 데이터를 a 드워즈로 포스트백 발송하여 UAC 캠페인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.